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어, 피팅 밸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피팅 밸브 관련주 총 10개 종목이고 한번 대장주를 한번 찾아보고 그 외의 종목들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쪽은 ai 체포주가 뭐 가장 그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강관 쪽 그리고 피팅 밸브 그리고 뭐 조선 쪽 가스관 어. 뭐 키타 그 밸브와 연관 있는 이런 종목들이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 살펴보신 이 피팅 밸브주 뭐 성광이부터 한국 선제까지총 10개 종목이 있고 이 보시면 이제 피팅 밸브가 이제 요런 요런 밸브 관을 이제 연결하는 부품이죠. 그리고 이 밸브는 어 이런 조절을 할수 있는 이 조절기가 달려 있는 게 이제 밸브고 어이 개장용 피팅은 이 개측 장비가 설치되는 부위에 들어가는 이 부품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 쪽에 들어가 있는 그 피팅 밸브 업체들 보시면 이제 조광이부터 태광, 성광, 하이록, 디케이락 등이 이제 조선사 쪽에 들어가고 있는 피팅 밸브를 납품하는 업체고 오늘 피팅 밸브들 상승한 그 배경을 보시면 이제 에너지 쪽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이 에너지 난 때문에. lng선이나 조선 수요가 이제 많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쟁사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피팅 밸브 생산업체가 글로벌 4개 사 정도 밖에 안됩니다 성광이나 태광을 포함해서 그리고 조선 기자재가 지금 호황이고 또 운반선 가격 단가도 이제 상승하면서 이 피팅 밸브 쪽에 좀 호황이 될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이 오늘 상승했던 피팅벨브주 한번 살, 같이 살펴보시면 먼저 성광 태광이가 오늘 그 가장 좋았죠 하이로까지 그리고 어, 차트상에서 지금 가장 그 두각을 보이는 어, 위치에 있는 대장주는 하이록 입니다 얘가 어, 이제 10% 정도만 더 상승해지면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 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성광이 같은 경우는 퍼가 9배 수준 오늘 상승률을 가장 좋, 높았습니다 그리고 PBR을 보시면 얘는 평균 PBR은 1.29배입니다. 0.1배가 안 되는 놈들이 대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고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가 피팅밸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얘 같은 경우는 이제 뒤쳐져 있죠. 오늘 소폭 하락을 했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은뭐 3천억, 4천억대 그리고 부채 수준들을 한번 보면 상당히 낮은 기업들 부채가 낮으면서 PBR이 낮고 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간단히 한번 업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광이, 어, 얘 같은 게 조선 해양 쪽 관련된 부품사고, 어, 태광과 함께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이 성광입니다. 어, 차트는 지금 현재 이런 위치에 있고, 어, 다음은 이제 화성벨브. 국내 1위 벨브 기업입니다. 가스, 어 배, 관련된 배관용 밸브 1입니다. 얘는. 어 그리고 지금 보면뭐 6,000원대에 갈 때마다 좀 길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어, 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이 6,000원 라인대를 돌파를 할지는 어좀더 관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태광이 어얘 같은 경우 뭐 플랜트용 기자재 매출이 이제 80%고 태광이 성광과 같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용, 뭐 이런 반도체 쪽에도 들어가는 어 피팅밸브를 생산하는 기업이 태광이고 어 차트상 위치도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만원의 전 고점 라인에서 한 번씩 이렇게 어좀 꺾였기 때문에 이어 가격대가 어 저항을 상당히 이제 받는 라인이 이제 2만원대의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BMT 지금 계속 보시면 뭐 차트상에서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찍었던 그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좀 흘렀던 그 위치에 있습니다. 하이록 코리아 얘는 국내 1위 개장용 피팅 밸브 생산업체입니다. 그래서 피팅 밸브 1위가 예, 하이록이고 어 지금 뭐 차트상에서 보시면 이제 불과 뭐 10% 정도 그래서 26,000원 요 가격대만 어 돌파를 하면 또어 어떤 흐름을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어 보이지만 또요 가격대에서 이제 밀리면 또 조정도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중요한 가격대에 있습니다. 어 매수 주체는 어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계속 이제 입질이 좀 들어오고 어 기관도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어 기금만 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D.K.라 K.S.P. 선박용 엔진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거의 뭐 바닥에서 좀 아직 다른 밸브 업체에 비해서는 좀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 선박 쪽 조선 쪽 관련돼 있는 부품사가 K.S.P.입니다. 조강이 얘도 마찬가지죠. 이 보시면은 뭐 안전벨브 쪽, 이감압밸브나 안전벨브 그런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거의 얘도 뭐 바닥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SN테크, LPG 부품, 어, 국내 1위입니다. 점유율 1위. 현재 뭐 계속 이렇게 상승하면서 지금 201선, 그 바로 밑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 선제 얘는 이제 뭐 선제 가공 쪽 철강 쪽이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피팅 밸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